안녕하세요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살롱 백호입니다 여러분들은 오토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토튠? 그거 노래 못하는 사람들이나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꼭 노래를 못하는 사람만 오토튠을 사용하는 건 아닌데요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이 최근에 나온 음악이라면 99.9%는 오토튠을 사용한 거랍니다 오늘은 오토튠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역시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오토튠은 안타레스라는 회사에서 나온 플러그인 이름입니다. 이 오토튠은 피치 컬렉션즉 음정을 보정해주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음정을 보정해주는 플러그인은 오토튠만 있는 게 아니라 세레모니라는 회사의 멜로다인, 아이조톱이라는 회사의 넥타3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토튠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직관적이기도 하고 굳이 프로그램 이름을 정확하게 밝힐 필요도 없기 때문에 어떤 회사의 피치 커렉션을 사용하던 보통 오토튠을 썼다고 표현해요. 이 오토튠의 대표적인 기능은 잘 아시다시피 음정 보정입니다. 음정의 최소 단위는 도, 도샵, 레, 레샵, 미, 파 이렇게 반음씩 떨어져 있는데요 이 반음을 더 세밀하게 100개로 나눠서 센트라는 단위를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와 도샵은 반음이 차이나는 동시에 100센트가 차이나는 거죠 우리는 정확한 음에서 최소 6센트 이상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 음이 나갔다 즉 음이 안 맞는다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음을 정확하게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오토튠인 거죠 자 이렇게 오토튠을 이용해서 음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노래를 잘 못하는 사람의 경우도 오토튠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듣기 좋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원으로 들었을 때는 노래를 잘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막상 라이브를 보니 노래를 너무 못하더라 이런 식으로 상처를 받고 배신감을 느끼다 보니까 그냥 오토튠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감합니다 심지어 스스로 레코딩을 하면서 오토튠을 좀 다뤄보신 분들이라면 오토튠이 심하게 걸렸을 때 어떤 소리가 나는지 그 질감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경연 프로그램 혹은 유튜버들의 커버 영상을 보면 오토튠으로 후보정이 너무 심하게 돼 있어서 듣기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오토튠의 질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토튠이 걸려 있는지를 모르니까 아무 문제없이 잘들으시더라고요자 여기까지는 오토튠이 잘못 사용된 예라고 볼수있고요 이제 올바르게 사용된 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의도적으로 기계음을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오토튠은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흔히 기계음이라고 부르는 효과를 낼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장르 불문하고 다양한 음악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죠. 두 번째로 조금 더 감정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노래를 녹음하다 보면 아무리 연습을 꼼꼼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꼭 한두 군데에서 음정이 잘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음정을 정확하게 맞추는 데에만 집중하다 보면 감정선이 틀어질 수도 있고 심한 경우 발성이 틀어질 수도 있어요 마음에 드는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녹음을 계속 해야겠지만 오토튠으로 보정한 게 별로 티가 나지 않을 정도라면 오토튠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답니다 세 번째로 노래 연습에 엄청난 도움을 줍니다 보컬 트레이닝을 통해 발성을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 기본적으로 음감이나 리듬감이 엄청 좋은 편이 아니라면 이 음정 박자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하게 됩니다 특히 본인은 맞게 불렀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이 자꾸 음정이 나갔다고 하면 멘탈이 아주 쉽게 무너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때 오토튠을 이용해 음정을 보정해주고 비교해 보면서 들어보면 그 차이를 아주 쉽게 알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컬 트레이닝을 할때 녹음을 하고 튠을 하는 이 과정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제 채널에서 드라이브 컨텐츠를 제외한 모든 영상은 모두 오토튠을 사용한 거예요 그럼에도 오토튠을 사용한 티가 별로 나지 않는 이유는 굳이 오토튠을 사용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음을 정확하게 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굳이 오토튠을 쓰는 이유는 아주 미세하게라도 나간 음을 정확히 잡아주는 게 훨씬 더 완성도가 높게 나오기 때문이에요 결론은 오토튠을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실력을 만들어 놓고 오토튠을 쓰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오토튠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제가 다음에 커버를 올릴 때에는 오토튠을 사용한 부분과 안한 부분을 비교하면서 들으실 수 있게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저 보컬살롱 백호는 신도림에 위치한 jg 실용음악학원에서 부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개인 작업실은 도봉구 창동에 있고요 저와 함께 노래를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이상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살롱 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